예, 이번 시간에는 V3.08 AA 배터리 3개를 이용해서, 어, 이 스피커는 사용을 합니다. 그러면은, 개봉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택배를 받으시면, 이와 같이, 이 속에 카메라, 그리고 설명서, 합격증, 그 다음에, 이와 같이, 뒤에 브라켓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브라켓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카메라 브라켓보다 굉장히 견고해요 이와 같이, 브라켓을 연결을 해서 옷을 박아서 거치를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 뒷면은, 면 건전지 AA 건전지 3 개를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직접 세팅해 놓은 뒤에 이렇게 건전지를 넣으시면 됩니다. 건전지 AA 건전지 3 개를 넣고 이렇게 올리면 바로 3~4초 내에 작동이 됩니다. 비닐봉지와 비닐봉지는 정해진 통속에 잘 넣어주세요. 이와 같이 센서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바로 어이 센서에서 4음에 인해 인체가 감지되면 이와 같이 스피커에서 이 음원이 예, 나오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젠더 어, 리더기 S S 카드 리더기를 어, 무료로 지금 이벤트 기간 동안 드립니다. 이건 옵션 상품으로 별도 구매입니다. 아, 대다수 어,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이 옵션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매하시는 분은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 이 S D 이 마이크로 SD 카드도 어, 무료로 어,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. 이 SD 메모리 카드를 젠더에 연결해서 스마트폰에서 직접 다운을 받으시거나 또는 PC에 PC에서 다운을 받아서 이 젠더를 빼가지고 이 카드 SD 카드 삽입구에 넣습니다. 그래서 어, A 버튼을 꾹 누르시고, 이 전원을 ON 누르시면, 이 음이, mp3 이이이 기기 내에 예, 저장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장이 된 다음, 바로 이렇게 ON, ON을 하시면, 전원을 올리시면,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음원이, 여기는 약국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와 같이 직접, 제작을 해서 약국에 납품한 부분도다 그리고 이처럼 설명서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문을 일일이 보시기가 힘들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보호 카메라에서 한글형으로 이와 같이 인쇄를 해서 사용법이라든가 재원 등을 기질 해놨습니다.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, V 3.8, V 3.08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AA 건전지 3 개를 네,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감사합니다.